Nope. 아 어떡해 영상이 날라갔어. 아참 어차피 한거 없잖아. 내가 너 캐리 해 줬잖아. 지금 세 판째 <웃음> 지금 세판 했는데 우리 지금 세판 내가 다 깨줬잖아 지금. 진짜. <웃음> 오케이. 아 가자 가자. 아 진짜 나 내가 또 캐리 하는 걸못못못 못, 못 믿는구만. <웃음> 캐리하는 모습 본 적이 있어요. 응. 응. 음? 아, 아 오세요. 아그면 제가 대신 안 쓰고 돌진할게요. <웃음> 그건 어려운데? 개씨랑 스킬 안 쓰고 돌진할게요 제나 지켜본다. 오키오키. 오키나와. 오키 어? <웃음> 혹시 아, 이거 존생 좀... 있나요? 벌써 <웃음> 죽여놓고 번 <본> 존생이에요. <좀> <웃음> 아, 오케이. <웃음> 좀비들도 생명이 있다고요? <웃음> 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. <웃음>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어, 어, 어, 어. 그러면 우리 에피소드 2에서 안 나오는 직업을 합시다 오케이. 오케이. 나인정나치어 혹시 이래의 꿈이 치어리더아어리게 알았지? 아? 그야구장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어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라이팅라이팅 I like chicken! Hey! e v e 근데 사실 내가 트롤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축하 원희로 응? <웃음> <오지로> 뒤면 나쁘지 조진 <웃음> 잡하고 있는 거 맞겠지? <웃음> 내가 누군데? 또 갑자기 막, 화, 막 좀비 뒤돌아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? 호러 영화처럼 아유. 거리 오. 룰루루루루루. 어? 어. 아, 좀비 응원해 주고 있었는데. 아, 좀비를 응원해 주니까 그렇지. <웃음> 아, 깝이. 아니, 아니 우리 팀 아니에요? 팀킬? 어 뭐야. 아, 키에 깔렸어. 아. 아. 좀비 응원해 준다. 착하다. 와. 좀비 화이팅. 안 돼. 팀녀서 빅발에 죽여. 저 돌진 보여 드릴게요. 어트롤만 아. 내고 타이. 아전 스킬 안 썼는데. 어, 오. 케이 오케이. 나도 이제 공격 키안빼고 오케이 오케이. 응원하고 계세요. 오케이 오오오오 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.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참 <안> 하지 마. 아 <웃음> 이제 <웃음> <웃음> 진격 다 올려야 되나요? 당연하죠. 저로 다 올리고 왔잖아요. 안 올리면 못가지만 okay. no. 어, 오케이. 어 야. 자, 이렇게 오늘은 우리 어, 랭커대 트롤. 어, 대결은 아니었고, 우리 랭커분들과 트롤분들의 일상?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일상이었나요? 에? 에? 저는 제 일상이었는데. 어, 아. 어? 어? 나왜 모르고 있었지? <웃음> <웃음> 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으셨다면 싫어를 꼭눌러주시고요 우리 어, 백나른 채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빅본 님도 네, 여러분들 그럼 안녕!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하네 <웃음> 여러분들 빅본님 채널도 음..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알림 설정을 안하셔도 돼요 영상 안올려요 <웃음> <웃음> 안올리는거 맞잖아 에이 고대성 올리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빅본님 첫날로 여러분들 알림 설정 꼭 해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<웃음>